우리가 실리프팅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래식한 페이스리프팅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페이스리프팅은 절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엔도타인이나 뭐 이런 그 여러가지 기구들을 써가지고 하는 강력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페이스리프팅의 차이는 절개를 해서 여분의 피부를 잡아당겨서 봉합을 한다는 점이죠 늘어진 피부를 바짓단이 쳐졌는데 바짓단을 이렇게 접어서 아니면 잘라내고 꼬맨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페이스프팅의 리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왜 실리프팅 쪽으로 자꾸 권하게 되냐면 예전처럼 얼굴이 쭈글쭈글한 그 옛날에, 옛날에 저희 부모님 때에서는 많이 봤죠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늘어지고 이런신 분들이 요즘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기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관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보다는 떨어진 피부죠 처져서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피부들은 요즘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이런 중안면이 조금 떨어졌다 아니면 여기 여기 그 불독살 부분이 조금 아래로 내려왔다 요 정도의 상태면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졌는데 여기를 절개해서 잡아 당겨서 이만큼의 흉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아니면 살짝 했던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우그러지고 늘어진 피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실리프팅으로 팔자 부분이나 여기 불독살 부분은 충분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실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절개가 없는 거죠 절개 없이 이처진데를 살짝 잡아서 떨어진 곳만 되돌려 놓는 거고 이 과정은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올라간 채로 유지하고 거기서 고정이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페이스리프트를 1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리프팅을 1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좀떨어지려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조금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회복기간도 짧으면서 젊은 젊은 얼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한방에 해결한다 아, 페이스리프트는 흉이 생기지만 크게 그 피부 질 자체까지 개선할 수는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평소에 관리하시고 그리고 실리프팅으로 떨어진 피부는 조금씩 올려놓는 꾸준한 관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